안녕하세요 첫 방문이실까요? 1일권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입장권은 2만 원이고 운동복이랑 수건 모두 제공되세요 헬창무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<목소리> 뭐야 이건? 이 XX 눈깔이 왜 저래? 1600원, 1700원 아... 어제 그만둔다고 할 거야. 저희 지금 헬스장에 현금이 없어서 그냥 괜찮아요. 그냥 들어가실게요. 역시, 아, 돈 밟았네. 그렇다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또 빌런이 왔네. 뭐야? 화채 좀 치나? 저 깔릴 뻔 했잖아요 놀라온게 아니라 안 올라온 겁니다 뭔 개소리야 마지막 세트에선 10초간 버티는 게 상식입니다 나 <웃음> 아, 네네 괜히 제가 방해했네요 네 완전히 방해하셨습니다 네? 인스타에 올리려고 찍고 있었는데 그쪽이 저를 헬린이로 만들었습니다 아하 회원님 거였구나 못 찍어서 어떡하죠? 됐습니다 뭐래? 뒤질 뻔 했으면서요 2kg, 4kg, 5kg. 무시하자. 무시, 모시, 무시. 아, 실 말씀이라도. 몇 세트 남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두 세트? 아니, 저기 덤벨 많이 있는데요? 저는 3kg 덤벨이 꼭 필요합니다. 꼭 이게 필요하신 거예요? 필요합니다. 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저도 이 무게로 해야 돼서. 알겠습니다. 다른 운동 먼저 하고 계세요. 이게 마지막 운동입니다. <웃음> 예준 봐라. 이 미친 진짜 뭐지? 너 진짜 한 번만 걸려 봐라. 회원님? 회원님? 회원님? 여기서 또뭐 하세요? 저는 지금 쿨다운을 하고 있습니다. 저기 스트레칭 존 있는데 왜 여기서 하세요? 스트레칭 존에는 자리가 없습니다. 여기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방해되잖아요. 바디 프로필 여님? 끝나면 여님? 감자탕, 돈까스, 떡볶이, 어... 피자, 까르보나라, 잠봉베르, 커바로 어! 진짜... 곱창, 삼겹살,